지금 어디야? 집이지 병신아 엄마 있어? 다짜고짜 패드립이야 개새끼가 아니 집에 엄마 있냐고 병신아 방금 뭐랬냐? 집에 엄마 있냐고 그 다음에 뭐? 병신이랬냐? 안 그랬는데? 넌 진짜 집에 오면 뒤졌다 진짜 끊는다 아유 잠깐만 잠깐만 끊지 말아봐 끊지 말아봐 어, 병신아? 나 학원 땡땡이 친거 엄마가 알아? 몰라 병신아 모른다고? 아 모른다고 병신아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안 왔대? 엄마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빡대가 리새 생...